안녕하세요 여러분 랭기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지금 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일단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지금 이렇게 씻고 왔고 지금 얼굴에는 스이랑 로션만 지금 바른 상태예요 제가 바르는 기초 먼저 발랐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이 뭐냐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요즘 쓰는 스틱 파운데이션이에요 오브제 스틱 파운데이션 제품이고 제가 그뭐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 쿠션이나 이런 걸 많이 써봤는데 어 웬만한 그런 좀 유명하다는 그런 제품들보다 을 와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스틱형이에요 스틱형. 보이시죠? 중간에 보시면은 안에 자그맣게 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로션이고 이 겉에는 파운데이션인데 어, 겉에는 선크림이 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오리온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따로 선크림을 안 바르고 그냥 스킨에다가 로션만 바른 상태에서 이거를 바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스틱 파운데이션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뻑뻑하거나 약간 좀안 좋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되게 크리미하고 되게 잘 발려가지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틱 파운데이션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는 파운데이션이고 여기 뒷부분에는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브러쉬가 포함되어 있어요. 되게 촘촘하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쓱 바르고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브러쉬로 바르니까 손에 묻을 필요도 없고 손을 다시 닦아야 되는 그런 일도 없어 가지고 그런 번거로움을 잡아주는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쿠션을 사용하다 보면은 되게 밀착, 밀착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이 브러쉬로 사용하니까 이 모공을 다 꽉꽉 채워주는 느낌 그게 되게 좋아서 이게 커버력도 되게 좋고 모공이 되게 잘 가려져가지고 어, 피부 표현력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다 발라줄게요. 되게 뭐 진하게 바르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되게 발림다게 좋아요. 진짜 무슨 이런 로션 로션 바른다는 느낌이랄 거야. 이마에. 파운데이션들은 그양 조절을 실패해 가지고 뭐더 진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 티도 안 나게 막 연하게 발라진다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똑같은 느낌으로 그냥 슥슥 발라주고 양 조절 실패할 일도 없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그 입문용으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 바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딱 끝났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남자들도 되게 관리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걸 사셔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막 자기는 이제 막 화장하는 게좀 싫거나 이래가지고 조금 부담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정말 사용하기도 쉽고 커버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정돈하는 느낌 들께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제가 외출을 해야 되는 상태여서 머리랑 옷을 또 갈아 컵이랑 코디랑 어 지금 준비할 거다 준비하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블루형 만나서 더 현대 승모을 가기로 했어요. 일단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hehe <laughs> 고 6층 왔어요 6층 아 5층인가? 저희가 뭐 알아보고 온게 아니여가지고 사실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냥 밖에 있는 카페에 가려고요. 물어본 사람? 물어본 사람. <웃음> <웃음> 저요. <웃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안에는 너무 사람도 많고 좀 저희가 좋아할 만한 그런 카페가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나왔어요. 군영에 바람 넣으러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올 일이 없어 한강에 여의도 자체에 올 일이 없어 그러니까 쓰던거 있었는데 이건 바깥 어디 거라고? 오브제 오브제 립밤 아니 중간에 빨간색이던데? 이게 중간에가 코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 중간에 빨간 게 코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이 코어 이 중간 중간 부분이 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겉에는 이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잖아 이게 그 무색이거든요 주위에는 무색이고 이 중간에 코어 분면 빨간색깔이에요 아 그러니까 겉에는 좀 수분감이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렇지 가운데는 좀 생, 생기돌게 어, 생기돌게 해주는 색감을 그런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네 자주 바르고 있어요 이거. 이 제품 아주 만족하면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케이스도 깔끔하다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이게 향이 되게 좋거든요 무슨 향인데? 향이 약간 블루베리 향? 블루베리 향? 맡아더래 진짜 볼래 맞았어요. <웃음> 블루베리 스무디 스무디 냄새 블루베리 스무디 냄새가 나거든요.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 냄새 진짜 좋은 것 같아. 최고입니다 최고. 피, 피곤해. 이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안녕. 평화. <웃음> 지금 방금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아침에 파운데이션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유지력과 그리고 커버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아침에 한 11시, 12시쯤에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바르고 7시간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은 그렇게 크게 무너짐이나 그런 끼는 그런 느낌도 없고 자연스럽게 아직까지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브제는 어, 유지력도 좋은 편인데 조금씩 무너지긴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마스크를 쓰고 벗으면 확실히 너무 티가 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다시 메꾸거나 그런 적들이 많았었는데 이 오브제 제품을 사용하니까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들 좀 화장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보시고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